안녕하세요 습니다 안녕하세요, 영케입니다. 강영현이고, 영케이고,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왔어 예. Yeah. <웃음> The most relatable, yeah, so far. 잘지냈나요잘 지내셨나요? How are you? How are all of you? I'm not a Corporal Kang Young-Hun anymore I've been a Sergeant Kang for a while Welcome back, thank you very much 식을 마치고 서울로 왔습니다. 왔고요. 그 방금 이제 저녁 카페라는 곳들에 다녀왔어요. 그래서 그 많은 마이데분들을 뵀는데 또좋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막 후련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시원 섭섭하긴 한거 같고 잘 썼던 거 같은데 그뭐 어떠한 것을 하든 뭐 누구랑 보내냐에 따라서 다른데 좋은 사람들하고 잘 있다 왔어 요 그리고 이제는 똑같이 또 좋은 사람들이랑 재밌는 것도 많이 해야죠 <웃음> 저녁 카페들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사격장이었거든요 야, 왜 이렇게 못 쏘냐 <웃음> 왜 이렇게 못쏴 진짜 물론 쏜지좀 되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좀 많이 못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해야 되지? 오오오, 하지마, 하지마. 손이 막 뒤에서 이제 좀 계셨어요. 달달, 달리는. 손이 막. 그래서 제가 이, 여기 견착해서 하는 그 소총은 오른쪽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없으면 안 되는데. 그래서 번쩍 있냐고 했는데. 오늘 왼쪽 눈으로 조준할 수 있어서. <웃음> 아, 막, 거기에 막 들어갈 때부터 그냥 막 베스트 머리어막 이렇게 돼 있는데. <웃음> 아, 진짜 잘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. 처음에 이제 해보는데. 아, 감이 안 맞더라고요. <웃음> 원래 군대총이랑 사격장총이랑 영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맞추는 거는 아이고, 아이고 사레들이 <웃음> 났네 메커니즘은 똑같을 텐데 아무튼 엿던이죠그쵸그쵸 그쵸. 베스트 워리어, 엿던 Go. Can you adjust your phone's brightness <웃음> please? <웃음> It is actually the brightest and the lights are on all of the lights in here. 제작해서 정말 다행이야. 다행이죠, 그러면. 이제 네. <웃음> 해서 근데 아,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 광명록 같은 것도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했떤던 사진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우리 다 하나하나 셋업을 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지 생각이 들었죠 네, 저녁했습니다 저녁했어요, 오늘 오, 신기하구만 이렇게 할수 있고 예 거짓말이냐고요?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, 열심히 재밌는 거 최대한 재밌게 그래서 이렇게 일단 모두가 재밌게 그래야 또 오래하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카메라랑 이야기하는 그냥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게아진좀 어색해요. <웃음> <이거> 뭐 했는지 아 <웃음> 이렇게 부끄럽지? 그러니까 네, 뭔지 알죠.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친구들이랑도 뭐 말을 할, 하는데 말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문제가 발생했냐고 인스타그램에 물어보는데 그렇게 막 발생하지는 않았고 하여튼 네. 아니 막 말을 막 하다가 말고 막말하다딴 생각하고 멍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, 많아가지고 네. 하다 보면 또 알겠지 아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친구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한 마디를 안해 진짜 식사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게 그냥 네. 그리고 갈까? 말하다 보면 나오겠죠 Welcome back Woohoo. Thank you very much <laughs> y yeah, so... so It's been a minute And that's, that's actually a term that I learned in the army That I actually used a lot and everyone uses a lot in there 어. So, 어. Oh. Oh. 15일 16일. 하하. <웃음> <웃음> 뭐냐면, 이제 돌아와서 이런저런 것들 좀 해보려고 또 재밌는 것들 많이 하려고 또 하는 상태입니다. <웃음> 시도해 보겠습니다 <웃음> 여하튼 네. 봐봐, 저는 막 이거 읽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막 쳤던 것 같은데 <웃음>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오디오 안 비게 하는 거를 엄청 했었는데 그냥 반대로 거의 이제 그 비율이 반대인 것 같아. Can you sing for us? Yes, I can. Yes, I can. 와 갑자기 생각나는 게. 그 제가 갈때저 스탠바이 미 부르지 않았어요? 뭔가 불렀던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아이 뭐, 언제든 저는 작가로서 드립니다 예, 언제든 저는 요청만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드립니다 근데 저 그쵸? 저 그날 그거 불렀었죠, 스탠바이 미 불렀죠? 갑자기 그, 이제 순간이 갑자기 확 생들었어 응. 아,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탓이 아니 기분 탓이 아니죠 곡은 장현님 그 곡은 작가로서 언제든 좋습니다 예,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다 열심히 잘 해내는 스타일이라 지금 보내라 그거는 해문 예 <웃음> 감사합니다 예, 저를 작가로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튼 여예그 뭐냐 하튼 스탠바이미 부를 수 있습니다 부세수아 스탠바이미 부를 수 있어 아 어? 제가 몰래 원래... 아시죠?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제가 멀티를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하는데 더 못해졌어 어떡하지? 자 읽으면서 말이 안 나와요 네. 하여튼 근데 지금도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는데 그 하나 부를 일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를 불러주세요가 아니라 달라달라추면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불러달라고요 안돼, 그거는 안돼요 네. 네, 네. 진짜 몇년 전에 썼던 거 뭐지? 좋아요, 좋아요, 그거요. 잠시만. 아또 상엽 씨가 저의 축하를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, 상엽 씨. 흐렴구만 살자.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. 삭막한 이도시,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기길 맡고 치에 웃을 때까지 yeah 에 자, 자, 자, 야 무가 생기다. 신기하더라고요. 에이, hey. even if you sit quietly, I will thank you very much. I will stay on this life. Thank you very much. But I wasn't staying quiet on purpose. It's just I was actually trying to remember the lyrics. i always bad at, and um, also, <clears throat> I'm trying to read the comments, and speak at the same time, but y e u saying, come as you are. 그대로 그대로 그대 내게 와줘요. 를 여러분들께 한게 아니라 그뭐간너 아, 잠깐 잠시만... 네. 간다예정정님 네, 가신다길래 예. 네. 하튼 no, I'm not saying bye to you guys. My bad. <웃음> 아무튼, 두수 없어라. 아이고, 두수 없어라. 아이고, 정신없어. 아이고. 예 <웃음> e a h I don't even know what I'm talking about. 아니, 왜냐면, 한 일주일 전부터, 그, 무슨 말을 할까. 진짜, 딱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, 여러분들.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진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막 어느 정도는 아 이러이러한 내가 생각이, 왜냐면 정말 생각하는 생각할 시간이 많았거든요. 그 나는 이런 생각도 했고 저런 생각도 했고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또 막상 이제 벌써 서 이제 켰다 딱 생각했을 때아 어, 그냥 혼자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인데 머리가 새야 이제 <웃음> 그래서 오늘도 그냥 아유 라이트 그냥, 켜이. Okay. <웃음> 그러니까, 이렇게 좀 정신없이 말을 하는데, 편안하네요. 시간 많죠, 이제. 천천히 합시다. 천천히, 천천히. 그래도, 뭐, 제 천천히는, 엄청 느리진 않으니까 괜찮죠? 네. 그래요 질감이안 <웃음> 나죠 저 뭔가 막딱 돌아왔다라고 아직 아까 살짝 아니야 아직 잘 모르겠어 요 약간 어색 어색해요 근데 뭐 자주 보다 보면 괜찮겠죠? 근데 자, 더 자주 볼 거예요 자주 볼 거고 거 많이 하고 금방 또볼 겁니다 fun. It's been a great time. And we are going to have a lot of things, events. I don't know what's going to happen. No one knows what's going to happen. It's t h future. But it's going to be fun. I want it to be fun as much as possible. <웃음> 예. 그, 제가 데뷔 초반부터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. 좋은 음악,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. 그게 사실 제,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그걸 제일 잘 해야 하고 이렇게 잘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날 일은 꽤나 자주 있을 거니까 그은 어떨 땐또 가끔일 수도 있겠죠? 그렇지만 음. 아, 기분이 이상해지네 이게 또 따뜻한 말들이 이렇게 오가는데 참 기분이 이상해지네요 하하 <웃음> 하하 <Yeah. 웃음> 중요한 말. 제그 제한 말은 지금 이 순간 함께 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고마워. Guess what I wanted to say?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, the biggest thing that I wanted to say Is that Thank you for being with me at this moment 그 뭐냐면 또또 또 봅시다 또 봐요 저 이렇게 저녁 축하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금방 또 지금은 약간 아니야 아니야 다시 좀더 말해봐 그 지금은 머릿속에 막 온갖 생각, 온갖 감정, 막 이런 게 엄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?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? 막 진짜 한 문장, 머릿속에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막 다른 그 문장이 시작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... 막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막잘 모르겠고 근데 네. 얘좀 사그라들고 또 그러면 네. 지금보단 좀더아 <웃음> 사실 아까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랬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나 무슨 <웃음> 말을 띄엄 띄엄하고 있어가지고 예. 맞아, 이 순간도 못 소중하니까 괜찮. 아 그러니까, 막, 그. 이렇게 또 정리 안 되고 있는 것도. 막, 이제,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. 이 정리 안 되는 순간이 또왜 이런가, 막, 에 대해서 막 생각이 들고, 그런 거죠. 문제, 예, 문제 알죠? 알아들었지하여 자, 내일 고맙고, 네 고마워요 <웃음> 네. 재밌게 재밌게 잘 해봅시다 그러면 금방 또 봐도 괜찮을까요? 또 볼게요. 안녕. So, thank you to everyone.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 And we'll meet again soon enough.